안녕하세요. <웃음> 너무 이쁘죠? 청바지를 입으면 더 이쁘지? 어, 나 청바지 다 드라이 바뀌어가지고. 이쁘죠, 여러분들? 청바지를 입었어야 더 이쁜데요. 나 이거 딱 좋은 점이 있어. 추추가 너무. <웃음> 우와. 이쁘죠? 저 어, 이거 샀어요. 어디 이는데 이거 발렌티노. 이거 어, 발렌티노. 이쁘죠? 음. 전문직 여성 같아 수준 가자 맞아요. 니 전원부가.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그 언니 네. 오늘 우리 내명 누르고 왔는데 예약해나슈쇼 해주죠? 누구 소개로제 전화번호 받으신 거죠? 추정 소개 아 네, 알겠습니다 언니 나중에 뵐게요 <웃음> 그친절하잖아 언니 아우 <웃음> <어우>, 너무 쌍스러워아우나 <웃음> 퇴근해도 되지? <웃음> 어 나나 금, 토, 일, 월, 다 이렇게 쉬고 수국씩 나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집에서 아침 봤거든요. 머리 아파서 다시 다 잤어요. 어, 갖고 와요. <웃음> 아니 화요일에 아가씨가 빵구 났던데요 언니? 갖고 와요 리 나는 요즘에 옷이 좀 편한 옷이 좋더라. 편한 옷이 좋으면 나이가 든 거라는데 나이가 들긴 들었나 봐요. 그죠? 어머 언니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하신 분 맞으시죠 언니? 언니 주문 도와드릴게요. 언니. 네 언니. 3번방에서 이차가자던데 언니 보고. 아뭐라 <웃음> 언니 다른데 가보세요 <웃음> 예 산촌아 손님 나가시는데 언니 아, 빨아준다면서요 어, 이러... 5만원 좀도빨아준다는데 거짓말한 소리가 아, 쌈빨년들도 아니고 왜 이러고 있어 어디, 언니 어디서 오셨어요? 아니 5만원 좀도 빨아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언니 아지경워 5만원 정도 다 빨아준다 던데그 아, 옛날 언니야 요즘엔 언니 그런 데 없어 알겠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여,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쉬는 입장이 있어요. 휴가는 이렇게 동글뱅이를 쳐놨단 말이야. 휴가를 가는 사람은 휴가를 지장을안 주고 신는 거를 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제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잖아 일을 하다 보면 대타를 쇼를 할수 있는 친구가 아픔 쇼를 할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머 나 그거 같아. 그.. 마당. 아이 그런 거 말고 언니. 마당 같은데?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 서류 올리러 가잖아. 사인 받으러. 언니 마당 같아요. <웃음> 그럼 나한테. 회장님. 서류 결제 받으러 왔습니다. 어, <웃음> <웃음> 어 그래도 내가 좀 고급스러운 거 시키자. 여기 비싼 술도 많은데. 팁을 많이 주길 원해요. 술을 비싼 거 먹길 원해요. 그러면 언니 술을 뭘 음. 드실 거예요? 맥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우리 언니 중간을 하자. 이런 음. 기본 세팅 하나 시키시고 제가 맥주로 서비스를 드릴게요. 그러면 되 언니 말이 많으시네요. 삼촌 여기 맥주 드세요. 팁 많이 주겠으니까 요 어머 나알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니 인사썼어요아저 인사할 때가 언니 제가 막을 어떻게 인사를 쓰겠어요? 그래요 어, 네. 열심히 하면 5천 더 드리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 딴데가자이니 막내들한테 예 저기 들어가 <웃음> 그리고 언니한테 같이 둬봐 아 진상이야 어, 그랬어, 왜 상한 것만 하면 다 진상이에요 한이 맺혔어 시간을 <웃음> 아하 <와. 웃음> 한이 맺혔어 <웃음> 회장님과 비서의 역으로 상한 것 어떻게 해주세요? 나는 비서 좋아해. 나 니가 아직... 좋아.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 비서 를해봤니 좋아. 하게 저기 Okay. 주주세요아주 a y Okay. Okay. Okay. o k a 언니. k a y Okay. Okay. 면그 a 맞아 걷는 y 부터가너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아 k a y Okay. o k a 좋아요 wow. wow. <웃음> 야 개가 죽아 <진영. 웃음> 아, 사본님! 야 사본님! 아, 아 사본님! 그거 아, <웃음> <누구> 아냐? 회장님한테 <웃음> 꼬리 뒤집어치다가 갑자기 사본님한어사본님 개가 다 뜯기고 봐 그리고 보면은 진짜 비서애들이 이쁘더라고 그런 친구들을 뽑아요. 어... 스튜디오스도 이쁘잖아요아나 옛날에 아는 오빠가 술집 생활하다가 할 곳을 와가지고 자기 비전하라 그랬었는데 오빠 내가 한면뭐하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라면서 그냥 자기 따라다니면서 골프을 찍어 다니고 어 알았어. <웃음> <웃음> <웃음>